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 인중이 길다고 인중축소 문의를 하신 분이 그 계셨는데요. 얼굴 진찰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 코성형을 하셨는데 이 콧기둥 이 비주가 이렇게 한머리 되어 있어서 이 콧기둥 비주 아래쪽에 있는 인중이 길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비주 라는 말은 코비 기둥주 해서 코의 기둥이라는 뜻인데요. 얼굴의 정면에서 보면 코끝에서 윗 입술 인중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쳐다보는 각도로 보자면 하늘색 화살표의 그 콧날개가 텐트라고 한다면 이를 떠 바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코기둥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이 비주는 콧날개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이 그 정상적이며 위치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콧날개 위치에 비해 비주가 너무 내려와 있으면 행인 콜로멜라 라고 하여 비주처짐이라고 하고 반대로 코기둥이 콧날개보다 코 약해 보이면서 위로 올라가 있으면 비주한머리라고 하여 흡사 돼지콧구멍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오늘 인중축소진료를 오신 여성분의 얼굴 비율은 이와 같았는데요. 인중쪽에 붙은 비주부분이 코끝보다 한머리 되어 코날개보다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이러한 얼굴형에서 코옆 꺼짐까지 있게 되면 웃을 때 비주와 콧날개가 돌출된 잇몸 위로 미끄러져 꺼지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 노란색 사각형의 하관이 더 커져 버리는 얼굴 비율이 됩니다 이 얼굴에서 눈코입 이목구비의 위치를 살펴보면 코가 약간 이마 쪽에 위쪽으로 코가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 여성분의 두 눈과 입의 삼각형은 정삼각형 비율로 중안부 골격은 길지 않습니다만 중안부 길이는 하늘색의 코 길이 더하기 빨간 화살표의 인중 길이인데 코가 위에 위치한 관계로 인중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코 모양의 원칙적인 치료 방법은 실리콘이 들어간 콧대 시작점 즉 이마와 코가 분리되는 산근 부분을 아래쪽으로 낮춰주고 코끝을 내리는데 이때 같이 코끝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즉 길고 높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 위쪽 상근이 낮아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굳이 실리콘을 교체하지 않고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코끝을 내렸으니 이제 함몰된 비주를 내리면 비주가 내려간 것만큼 인중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인중은 인중대로 길어 보이고 중안부까지 길어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비주가 내려간 것만큼 바람직하게는 비주가 내려간 정도보다 더 많은 인중축소를 하여서 이와 같이 비주가 내려왔으면서도 인중이 짧아지게 되면 판타스틱한 연예인 라인 그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예인 라인은 빨간 화살표로의 비주 빼기와 분홍색 화살표로의 그 인중축소뿐만이 아니라 코끝 돌출과 더불어 그에 상응한 코 옆거짐 윤기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귀족수술이나 고양이 수술로 경사졌던 인중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또 인중이 길어지므로 뭔가 이빨 빠진 비율이 되어 연예인 비율에는 못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인중이 길어서 오신 분의 얼굴 분석을 하면서 이 중안부 골격은 길지 않으나 코의 위치가 좀 위쪽 얼굴에서 좀 위쪽 편에 치우쳐져 있어서 인중이 길어져 보이는 비율에 대해 분석을 해 드렸고요 코의 위치를 내리기 위한 비주 내리기를 할때 필연적으로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므로 연예인 코끝 인중 비주 라인을 만들려면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의 그 비율을 잘 맞춰서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